아, 스타팅 포켓몬에서는 솔직히 나는 1세대 2세대 포켓몬이 제일 예쁘고 강한 것 같아 참나 그게 무슨 소리야 1세대 2세대 포켓몬은 솔직히 아니지 너무 뭐 옛날 포켓몬이라서 구닥다리야 r e you saying? 이 o u 북이버 d t h a 도 you s 가 i d the 모 o k 다 m o 우리루 t is 이 노래 몰 a m e of the king? You know 뭐니 a t I'm saying? 이 o u r e a Pokemon, and y 알쥐 팽돌이 불꽃 g i c 물 i 이 얼마나 귀엽냐 스타팅 포켓몬은 뭐니 뭐니 해도 3세대. 뭐? 파이리가 지나있소 어? 이거 리자몽. 그거 알지? 몽지 알지? 그 얼마나 멋있는데? 1세대 포켓몬은 지코리타 있잖아. 엄청 약해. 저기요, excuse me. 아까부터 듣자 듣자 하니까 화가 나네요 포켓몬은 무조건 5, 6세대죠 개구마리가 개굴 인자로 지나면 얼마나 멋있는게요 그리고 수댕이가 얼마나 귀엽게요 진짜 발못드리세요 아니 이게 그분도 없는 게 어디서 수댕이를 들이대? 그냥 주댕이를 찢어줘? 어? 귀여운 걸로 따질 거면 팽돌이지 아우 진짜 아니 진짜 뭐라는 거야 귀여운 건 무조건 수증이다 그리고 개구리님께가 얼마나 절승이고 멋있는 줄 아세요? 개굴이는 제들 절생했다고! 너만 내가 말했지 어, 너만 때리지 마! 1세대! 1세대! 너야! 너 그만 들려 응. 아니 얘들아 아빠가 왔는데 왜 계속 싸우고 있어? 너네 싸우고 뭐 있어 아니 아빠 아니, 들어보세요 예? 아, 들어보시라고요 응, 예? 응. 들을 준비 되셨어요? 응 오케이 아니 아니 근본도 없는 것들이 1세대 포켓몬을 무시하잖아요 참나 1세대 포켓몬은 다 너같은 대머리잖아 이쁜건 3세대부터라고 아니 아니 개그인줄 모르세요 진짜 포할 들이야 포할몬 아빠는 어떤 포켓몬이 제일 좋으세요? 아요 어떤 포켓몬이 제일 좋으세요 음 아빠도 포켓몬 좀잘 알잖아 아빠는 말이야 야오불이랑연본이랑 물먹이가 그렇게 요즘 멋있고 세더라구아 어, 아빠 <웃음> 진짜 뭘보있세요 그렇게 나이 먹어놓고 아직도 TV 보세요 연번이는 또 어떻게 하네? 어? 포켓몬은 당연히 1세대 포켓몬이죠 그게 포켓몬이에요 요즘 포켓몬은 너무 요괴워처럼 생겼어요 아빠 개그리인 줄 몰라요? 하 흐승이 너무 다다워 얘들아 너네들이 포할모샷 잘 모르나본데 원래 옛날 세대 포켓몬보다 요즘 세대 포켓몬이 더센 법이란다? <웃음> 무조건 지금까지, <웃음> 요즘까지! 요즘만! <웃음> 요즘만! <요즘까지,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포켓몬만 25년 연구한 취박사요 그만들 싸우시고 포켓몬 배틀로 누가 포켓몬이 제일 센지 한번 배틀에 볼까요? 어? 여기가 어디지? 오? 자쥐 박사의 연구소의 온거을 환영한다 제군들 자 여러분들이 말한 1세대부터 8세대까지 모든 포켓몬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 오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오, 이거 다 준비가 돼 있네 그럼 그럼 자 너희들이 원하는 세대 포켓몬을 이 마스터볼로 잡으도록 하렴 와우 자 그러면은 리아가 아까 1세대 포켓몬이 좋다고 했었나 아이 당연하죠 피카츄라이 주파이리 꼽 그럼 1세대 포켓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아이 문제없지 1세대 포켓몬이 그렇게 이... 근본이딴 말이야 한번 뭐 나... 보자 나, 나, 나와라 2세대 포켓몬 오? 와? 왜? 야 이상해씨 아우 요즘 김장철이라던데 음... 야 여기 등 위에 배추가 있네 어우 이상해씨 나내거야 두번째 나와라 누가 나올 것이다? 누가, 누가 나올 것이다? 나올래. 파이리. 오. 야 파이리. 어디가 파이리? 야 귀여운데 파이리? 일 응. 세대 포켓몬이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그러게. 자 다음. 제분점 포켓몬 감비. 뭐가 나올까요? 파이몬. 나올까? 어? 어이 꼬북이. 야, 네 지금까지 나온 포켓몬 공통점 다 대머리. 임 <웃음> 자 오? 리아랑 잘어울린다 야 그리고 리아가 입은 옷이 이슬이네 이슬이 아이 저는 이슬이 누나를 보고 너무 설렜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좋아요다음 다음은 뭐가 나오려나 정말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 아 치코리타다 어? 치코리타 야, 얘는 머리카락 하나 있네 <웃음> 나 대머리인데? 어, 자, 우고봐요 뭐 아니 뭐 대머리가 아닌 게 무조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 어? 대머리 아니. 수피. 부... 대머리. 이것도. 와. 1, 리세대 포켓몬은 다 대머리인데 머리카락이 없네. 건 진짜 대머리 아닐걸? 뭐 대머리... <웃음> 어? 리아코다. 리아코. 왜 포켓몬이지? 야 얘들 대머리인데 안돼! <웃음> 정말 리아랑 잘 어울리는 포켓몬들이야 오케이. 오케이 리아가 좋아하는 1세대 2세대 포켓몬 뽑아봤고 그 다음에 댕댕이가 좋아하는 3,4대 얘왜 이렇게 멋있어 포켓몬볼이? 어... 어딜 1세대 따위가 포켓몬볼로비교하려 그래 어. 자, 자뭐 그럼 바로 올까? 가볼까? 어... 짜잔 나와라 야! 물짱이다! 와 엄청 귀엽다! 야! 귀여운 거 봐! 역시 1세대만은 다르게 3세대부터 이렇게 키워진다니까! <웃음> 자,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대머리도 아니네! 내거야 자! 그럼 다음엔 뭐가 <웃음> 나올까? 요 과연 뭐가 나올까? 와우! 나무지기대머리 <웃음> 어? <웃음> 나무지기 아, 아니야! 대, 대머리! 피... 나무지기 근데 파이리가 더 귀엽긴 하네! 맞아! 맞아. 내 우리도 불포켓몬 있거든요 귀여운 어 뭐가 있을까? 나와라 뭐가 나올까? 와 아차모가 나왔어 와새가닥이도 있다 야 이거 와 맛있겠다 뭔 소리예요 오늘 불 들어와 아차모 치킨이 되기 전에 들어와 야 오늘 비비큐 좀 땡기네 음. 과연 다음 어. 포켓몬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 이런 녀석이 야 불꽃숨이다 어때? 너의 포켓몬이랑 색칠부터 달라 그래픽 차이 봐봐 그래픽 차이가 뭐야 다음 포켓몬은 뭘까요? 피, 비, 가쥬 과연? 어, 모부기로구나 모부기네? 야, 귀엽네 모북이. 귀엽다 아니야?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가닥씩 달려있어 1세대야 대머리 <웃음> 이래요 자, 다음 거 또? 다음 거? 대머리 다음 거는 뭐가 나올까? 대머리. 어? 어. 야, 이거 빗나가. 이거 빗나가 될고다니는 펭돌이다. 어? 빛나가 대머리긴 데리고 다니는 대머리. 해도 대머리. 엄청 귀여운 펭귄이니까 괜찮아. 그치 펭돌이? 응? 펭돌이 대머리. 좋아. 그러면은 다음 거는 뭐가 있지? 오6 세대. 정말요? 한번 볼까요? 분. 야! 어! 수댕이다! <웃음> 야! <웃음> 네. 수댕이 귀엽긴 하네, 약간. 음. 다음엔 어떤 포켓몬 나올까? 기대되는데. 짠! 뭐가 나왔죠? 아 멋있다 멋있긴하네 세대가 올라갈수록 확실히 자 세번째 포켓몬은 아, 뭘까요? 네, 뭘까요? 짜잔 야! 뚝끌리다뚝루요다 요르르 요르르 포켓몬이다 나, 나 돼지 아니거든 야 귀엽네 얘 불꽃 포켓몬이잖아 나 돼지 포켓 아니거든요 자그 다음에 무슨 포켓몬이 나올까요? 어? 오 오치마로 우리 야 귀엽다. 데 후드티 쓰고 있네. 오지마로어 어, 이거 귀엽긴 하다. 확실히 좀 세대가 올라갈수록 뭔가 더 생기는 거 같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아야 오픈만습니까아와내 아, 거야. 아 아재 가 나왔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죠? 도대체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설마 여, 여기서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에요 어.. 그까.. 과연.. 와! 개굴 닌자! 개굴 마루! 개굴 마루다! 이걸 이유밀 유튜브에서 봤어! <웃음> 그건 내야거오빠야 <거야. 웃음> 뭐, 가져 아, 오케이. 야! 오케이 아 너네들 포켓몬 정말 멋있고 좋았지만 최종 세대인 7,8세대가 정말 멋있다 얘들아 아, 자 간다 뿅 과연? 어이? 어? 어 저기 뒤를 보려 어? 아니 야 날라가있어도 안보였네 귀 나몰빼미 어때 귀엽지? 우와 야,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다고 오케이, 내가 포켓몬물로 들어와라 나몰빼미 자 다음 다음 포켓몬은 뭐가 나올까요? 뿅 어? 야오불 야, 엄청 귀엽지. 오. 고양이. 우리 집 아, 고양이거든요. 저희 배추가 제일 귀엽거든요. 오케이. 다았고 자, 자, 다음.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 어! 누리고. 와, 엄청 귀여워. 움코 그 막고. 야, 저코 진짜 누르고 싶다. 그렇지? 왜개름이철철 자 그럼 그래, 뭐가 나올까? 쩡! 어? 나왔다! 흥나숭! 뭐야 이 원숭이는 우리 불꽃숭이가 훨씬 <웃음> 귀엽네 못생겼어! 불꽃... 별로다 아니거든? 흥나숭 엄청 귀엽거든? 너 엄청 도망다니는구만? 우리 불꽃숭이랑 그리픽 차이 좀 봐봐 봐봐 봐봐 불꽃숭이는 좀 괜찮긴 하네? 음... 와 불국수기도 내 거야. 그, 안돼. 그 다음에 빵. 과연 뭐가 나올까? 어 나왔어. 오 응. 그래 그래 연보니 얘들아이거 최고의 응. 인기잖아. 너무 다지어 누가 잡았어? 여우가. <웃음> 얼그내 거야. <웃음>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헛 울먹?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어 울먹이다 울먹이. 울먹이가 나왔습니다. 개머리네. 울먹이로 만연한 펭돌이 지 울먹 울먹거리에서 울먹이 난다. 진짜 울먹어. 박사님 진짜 오지게 재미없다. <웃음> 울먹 울먹. 근데 진짜야 웃길 라 하는 소리가 아니란다 이 꼬맹아. 자 그러면은 탱버스님 우리 배틀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지나치고 더 배틀하는 해죠 그렇죠. 그래 그래 그럼. 자내가 내가 이걸 줄게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다 진화시키고 이제 포켓몬 배틀 어떤 세대가 제일 강한지 내기하는 거다 알겠지? 좋아요! 좋아요 그래 그래 한번 진화시켜보렴 나몰빼미의 모습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쥐박사의 스타팅 포켓몬 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왼쪽 선수분 두 분과 오른쪽 선수분들 두 분이 팀으로 나뉘어서한판될 건데요 <웃음> 자 그러면 이쪽 팀에서 한분 나와 주실 거예요 거기 있는 쪼키가 조그맣고 아름떠우신 갈색, 갈색 피부를 가진 곰 나와 주세요 아 이슬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시네 이 아저씨 포켓몬 아는 거 맞아? 당신? 네 이슬이 좀안 생겼잖아 이슬이는 엄청 예쁘다고 나야. 자 이번에는 제 왼쪽에 계신. 자 머리가 아주 핑크핑크하고 눈동자가 무슨 뛰어날 것 같이 생긴 분 나와주시오. 저는 공주님이거든요. 좋았어. 어아서 죽어버렸네. 야 우리 같은 팀이 되었지만 꼭 이겨야 된다. 알겠지? 아이, 아빠, 이 시대 닌자, 아 아빠 일 세대 포켓몬이 최강. 대골닌장 대골닌장가 무슨 닌장과 꼭 봐봐. 아 최강. 이 넌 개굴 린자가 있어 리아는 개굴 린자한테 잽도 안돼응 좋았어 자 간다 내가 먼저 나가지 간다 개굴 린자 씹어먹는 장크로다이 <웃음> 알았어 정 나도 개굴 린자 가라 어, 물포켓몬다물포켓몬야둘다 상식이 없구나 <웃음> 자 간다 어, 나이 개굴 린자를 씹어먹자 물기 어. 아, 야 뭐야 그 파도는 그,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어? 안돼 아기 파도! 어 엄청나게 강하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뭔 말인지 알았어 간다불 포켓몬이니까 당연히 불 포켓몬을 꺼내야지 어? 야 바보야! 아, 아, 아 뭐야! 간대! 슈퐁팩! <웃음> 아 택시 <웃음> 아, 어? 나와라! 아니, 이럴수가. 불포켓몬을 꺼냈어. 불포켓몬은 치고 말 거야. 안돼. 포켓몬 교체. 거부가 눈으로 들어와. 오, 불포켓몬을 꺼내서 방어하는 모습. 아, 별로 안 아프죠. 간다. 러스터 캐논. 오! 아, 바꿨어? 아니, 이런. 몸무게를 눌러버리다니. 굉장한관걸리수에 맞았다. 어디 댄스? 흡입 댄스. 과연 효과는? 가라 마법 씨! 비코테! 포켓몬을 꺼냈어. 큰일 났다. 메가니온 치코리타는 어... 한 방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안돼, 거부 거야. 안돼. 간지러워, 간지러워 하는 걸. 가리오, 어... 가리오, 러스트 캐논. 어, 나와라 사로다. 물 주기. <목소리> 물 주기. <목소리> 풀 포켓몬한테 물 주는 거 맞긴 하지. 자, 사로다 메로할게 <목소리> 야피쳤어피쳤어 이건 거안 꺼낼라 그랬지만 안되겠구만 <웃음> 야... 요자몽이다 화염방사 어림방지! 개굴 인자 나와라! 화염방사 어, 개굴 인자잖아 야... 가장 유명한 포켓몬은 마많가나왔는걸화염방사 요자몽과 개굴 인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웃음> 야... 아! 영무하염스 아, 아니잖아. 왜 꺼내는 거야? 아. 어. 염스 서로 소부의 대결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리아가 이기는 건가? 야, 예, 내가 이겼어. 나랑 아이, 뭐야? 화염뽕스간다인생이 어. <웃음> <웃음> <맞복시. 웃음> <웃음> <웃음> 났네. 밖에밖 없어? 시폭 간 다음에 가네요! 콘디츠 대사아! 갈것처 아아... 야! 리얼라! 아 우리가 이겼다! 호. 야호! 호. 우리가 이겼다! 2세대 포켓몬 개쓰릭긴데하 <웃음> 좋았어! 댕댕아! 이제 이 아저씨와의 승부구나! 자! 먼저 꺼내봐! 그럼 저는 번치코로 승부해드리죠! 나와라 번치코! 번치코라! 좋았어! 간다! 나와라! 물목이가 진화한 누-리-렌을 물목이가아니했아 누리공 누리공 누리공 자 하이드로펌프! 도안가자 다른걸로 꺼내와야겠어! 나와라 토대부기! 몸빵 전용 거북이라! 저기 꺼낸다고? 오 근데 아픈데? 아 어, 토대부기! 잘 버텨냈어! 넌 버틴것만으로도 일인분들 한거야! 땅칼 또 포함이어가지고 그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버린다 그러면 바로 아으으으으로 <끄> <끄> <끄> 입혔어? 세나강력하시군요 아저씨 좋았어 내가 졌구나 <끄> 아저씨 그거네 그거 불포켓몬 아니에요이 판세한 판세 사물좀 맞아보세요 으아탭 아플거 같은데? 아아아 너밖에 없다가자 우드 해머 아, 태짱이 치즈을 일으켜서 저 녀석을 빡 뛰는 거야 으죠 안돼 태짱아 와 깜이 우리 태짱이를 나와라 펀치코 친구의 복수를 하는 거야 아, 안돼 불타입 포켓몬을 꺼내, 꺼내다니 안되겠다 그러면은 나는 물타입을 꺼내자 아, 펀치코 벌크업? 벌크업? 운동을 하는 거야 <웃음> 공격이, 공격이 올라갔잖아 공격이 올라갔잖아 이거 무시무시해졌 건데 어, 거고도 올라가? 가속도 올라가, 스피드도 올라가? 어, 안돼 하이드로펌프다! 하이드로펌프! 하이드로펌프? 나무에 물주기로 만들어주마! <웃음> 안돼 빛나갔다빛나갔다고할수 있어 너무 아프다 하이드로펌프! 내 먼치코는 최고로 강해졌지 넌 여기서 끝이야! 오! 아니 한 방에 안 죽었어? 아 내가 지금 뻔치커가 <웃음> 펭귄이 왔다 러스터 캐논! 음. <웃음> 버텨! 아저씨 풀포켓몬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저도 풀포켓몬이 남아있는데 한번 만나보실? 안돼! <웃음> 어떻게 하지? 그래, 비행 타입으로 가자 아 잊혀요 뭐 오오오오 우리 초연봉이 버텼어 버텼다고 리프 블레이드 할수 있다 엠페르트가 남아 있다고요 너무 강력해 엠페르트 큰일 났다 도대체 무슨 말이 황태자 같은 모습 오빠 <웃음> 그냥 나와요 아 무슨 공격을 해야 될까 그 울기만 했던 이 울먹이가 저렇게까지 힘을 내고 있잖니 트레이네인 너가 포기하면 안돼 제발 됐다. 엠페르트 마구마구 찔러주는거야 마구찌르기? 제발 공격아! 아아! 어. 착오 시켜주잖아? 마구마구 찔러버려? 어? 이거 이길 수도? 어어? 마 그만 좋아! 할수 있어! 하이드로 펌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춰봐! 오케이. 아 이제 없나? 에리 언니가 이겼어! 거대 어. 어. 어. 내가 이겼어! 어, 어, 내가 치다니 어. 아, 아 이거 말도 안된다고 정말 수치스러워 뱅뱅이 오빠 <웃음> <웃음>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먼저 꺼내도록 하지 포켓몬을 말이야 봐주지 않을게요 아빠 좋았어 봐주지 마 나와라 모크 나이퍼 나와라 마포시 좋았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헐뭉쳐야겠다또 넘쳐 한대 말해줘 우우 다행이야 우리덴은할수 있어 하이드로 범프다 어아 이런 프 포켓몬을 꺼내리 똑똑한걸 하지만 좀 식물에 아... 물주기. 하지만 좀 아플걸. 냉동빔을 써. 냉동빔을 쓰라고. 냉동빔이 그 포켓몬한테 좀 강한가 보네. 아! <웃음> 이 박사가 아, 아무래도 내 아, 네 뭐, 편인가. 아, 냉동빔이다. 아, 될것 같은데? 냉동빔 될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 냉동빔? 아, 포켓몬을 바꿔야지, 멍청아. 이동속도가 저 녀석이 더 빠른데? 왜 스킬 쓰는 거야? 어? 그럼 디디 다 일어날 텐데. 물리 공격은 그런 거 상관 없겠지? 속성 따위 상관 없겠지? 어? 아! 별로 안 아프다? 큰일났다 도망쳐야 돼. 도망쳐. 냉동 <농동> 비비잖아. 냉동 비비잖아. 이 멍청아. 아! 냉동 비비잖아. 강력하다. 불. 으흐, 불, 으흐, 불. 불. 맞다. 풀 포켓몬은 약했었지. 풀 포켓몬 왜 꺼냈지? 이어오르다에서 보는 건 어떨까, 여미나. 아니, 하연불이다 아 오케이, 오 대구닌자 아, 컷. 뭐야? 아, 나랑 영무왕. 이트로차지 와, 요루루가 언제 저렇게 커졌지? 뭐라고요? <웃음> 아, 아니 아니야. 이어오르다다 이번엔. 이어오르다. 오. 아 오케이. 아유, 도 미야야 나도 그 이번에는 무릎차기 턱 정강이 차기 돌 사이코 키시스인텔리 좋았어 하이드라펌프다 후 <웃음> 바꿔 다 하지만 이거 한 방에 엄마, 죽는다 어떨 <웃음> 수 있을까? 레드버드! 레드버드! 레이드버드. 레드버드를 쓸, 거. 쓸 수밖에 없겠구만 피닝타입이니까 허어어어 <웃음> 아 피가 좀 남았어 헐! 이.. 이.. 이 내가 진건데? 잠깐만 좀 살려야겠어 아 안돼 그냥 죽자 죽더라도 공격해! 크으으으.. <웃음> <웃음> <웃음> 너 <너무 아파. 웃음> 마지막은 디지네리어 트럭 내버려 끝난다? 아 역시 아저씨 아저씨 믿고 있었어요 자자 모두 들 모여 1세대 3세대 5세대 내 앞으로 집합 야 7, 8세대가 짱이지? 아니야? 뭐 아니야 고개 숙여 졌으면 인정을 어. 해야 될거 아니야 아빠 솔직히요 박사님 안 도와줬으면 졌을 것잖아요 하지만! 더, 더 도와준 게 없단다 더센건 맞아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틀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 7,8세대가 짱이 나는걸 또 이.. 예 아내한테 예, 알려줬네요 그럼 그럼 다음에 또 같이 한번해보자꾸마 <웃음> <웃음> 끝!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아니,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